연 여기 한 중간 돼요? 아, 아. <웃음> 제발! 아나 아. 너무 해보고 싶어! 그러니까 만지는 거정도아좀 좀, 좀, 아. 좀 그렇습니다. 그럼 얘 빼주세요. <웃음> 자, 이절 하영 스키치 근데 왜 사진은 벗겨 <웃음> 놓고... <덥지도 않고. 웃음> 너무 숭해요. 옷을 벗어주고 싶네요. 동기 직장동료, 남사친, 썸, 연인 이렇게 네가지별로 본인에게 스킨십을 얼마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. 이게 손 기준인 거죠? 그러니까 연인은 경우 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<웃음> 자 동기랑 직장동료는 어디까지 당신을 건들 수 있나요? 우리는 직장동료잖아. 촬영할 때는 뭐 자유롭죠, 손. 뭐 어깨, 발. 발? 종아리 종아리? 종아리는 거야? 왜? 그냥... 너 다리 아프니까 그냥 마사지 해달라는 거야? <웃음> 직장 동료한테? 저는 딱 여기요 목이랑 어깨 왜요? 왜냐면은 목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쭈물러주고요 여기가 여기 마사지 받는 부위인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 봐! 할때 여기 어깨 그리고 팔 여기까지 괜찮아 끝이에요 또안 되는 곳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되네요. 어, 왜냐면 응. 뭐 우리끼리도 막 고생했어고 허브도 하고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응. 하고 응. 이 정도는 뭐다 인사 치려로 응. 얼굴 어때요? 얼굴 건드려요? 왜요? 이거. 어이구... 위. <웃음>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사 씨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파란색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머리. 음, 사는 거 가능? 아니요, 때리는 거. <웃음> 야이 새끼야. 팔 가능하고요? 여기 가능. 좀 전사가 되고 있어요. <웃음> 아 목도 괜찮아. 어 그럼 등종은 다 괜찮은 거네요? 등을 이렇게 미는 거 상관없지 않아? 허리부터 안 되고. 네 여기 밑에는 좀 그래요. 그쵸. 어쨌든 오빠가 지금 나랑 직장 동료잖아. 음. 근데 어쨌든 남사친이잖아. 밖에 나가면 음. 여기만. 아 어, 오랜만이다. 아 어, 이거는 가능이다. 아 어, 오랜만이다. 아얘맨 어, 이것도 된다. 발바닥 오케이. 근데 발바닥. 아 어, 오랜만이다. <웃음> 이건 안 돼요? 동물인가요?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없군요, 별로. 왜 만지죠? 친구 끼리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그럼 아, 너가 해외를 나갔어. 비주 인사했잖아요, 이거 이렇게 하는 거. 남사친이랑요 Oh you will. Long time no see. <웃음> 이렇게 또 비주 해. <웃음> 비주 비주. 그럼 비주 하면서 실수 인형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설쳐. Oh sorry. <웃음> 범죄 아닌가요, <웃음> 범죄? <웃음> 아 그건 안 된다. 지도를 보면서 어 저쪽인가 하고 뒤를 돌았어. 근데 덤扑뜨려 이렇게 뻥 이렇게 와. <웃음> 야,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잡고 이렇게 당겨버렸어. 아 가는? 어쩔 수 없이? 응. 아, 뭐 살려주는 건데 가능은 하자. 가능? 그럼 가슴. 아니 그걸 아니지. <웃음> 아니 방금 가능하다면서요. <웃음> 아니, 가슴. 가슴. 아니. 가슴. 아니야. <웃음> 이따 남자 때 보자. 그래요. <웃음> 썸. 썸부터는 뭐 이제. 볼. 어우, 이제 홍조까지 났어요. <웃음> 손. 팔. 썸은 팔 위기가 되고 안터치는팔 밑에만 되잖아요. 왜냐면요, 여기 게쫙 잡았을 때 말랑거리잖아요. 여기는 말랑거리는 게 적어요. 말랑거리는안거리냐고 달라요. 그쵸. 그리고 여기는 뭔가 쉬바이 느낌인데 여기는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. 썸은 난지 얼마 안된상태기 때문에 썸이 오히려 경계심이 더 강해서 새끼손가락 하는 거요 <웃음> 약속을 하는 건가요? <웃음> 썸 아직까지 손못 잡겠어요. 좋은데 아직은 좀 그러고 싶지 네. 않다, 이런 느낌? 어쩔 줄 몰라요. 해 어, 어떡해? 어 아, 그러면 머리카락까지만 허락해줄까요? 아... 그러면 너가 나침반을 보는 상황이라 뒤를 돌고 있어. 근데 덤프트럭이 와. <웃음> 앞으로 내 여자가 될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잡았는데 거기 에 가슴이었을 뿐이야. 아 그러면 가슴을 잡았을 때 이렇게 그냥 해줬어 아니면 이렇게 했어? 이렇게. 그럼 아, 어쩔 음. 수 없지. 오케이, 그럼 가슴. 가슴 <웃음> 아니라고 입술 입술을 소망 <웃음> 만지기가 좀 드러보여 아니 뽀하시잖아 안돼요 골 뽀뽀 가능? 아, 뽀뽀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연인으로 넘어간다면요 연인은 사실 뭐안 되는 데가 좀 있나요? 사실상 거의 다 되는 거 아닌가? 연인은 뭐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좀 이상한데요? 연인은 아니, 이 정도? 발이 안 돼요? 저 다리 안 치고 졸라 싫어요 특히 발 <웃음> 여자로서는 예민한 부위들 있잖아요 아 맞아 뭐 뱃살 만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발가락 사이. 아저 연인 한정 뭐 상관 없는데. 장점? 어, <웃음> 네. 저 발가락 만지 빠다 봐도 돼요. 자우신 이제 연인이 아니잖아요. 형님 <웃음> 그 사신 아니에요? 아, 만져도 상관은 없는데 음. 앉아 있을 때배 만지지 말기. 어, 여기 하나. 그리고 중요 부위. Don't go. 연인은 이제 근데 대신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사인지 좀됐다 그러한 상관없어. 그럼 좀 초반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아, 초반은 썸과 크게 다르지않아요 <웃음> <그럼> 조심스럽게 가야 <웃음> 네. 된다. 네. 그러면 이 부위만큼은 만져줬으면 좋겠다. 꼭 의미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쓰다듬는 게 좋다든지 허리! 오 진짜? 이렇게 같이 다닐 때 이렇게 허리 감싸고 다니면 그게 좋더라고요. 아 진짜로? 어 뭔가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저 뒷목! 뒷목 잡아요? 뒷목이 시원하더라고요. 그러면 뒤집어서 남자 편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도 벗고 있어요. 자 동기 직장 동료! 근데 이제 동기랑 진짜 동료는은대부 터치를 안 해요. 할 이유가 없잖아요, 사실. 굳이 왜 터치를 하지? 이 네. 굳이가 정말 포인트예요. 굳이? 아뭐 영동 씨, 뭐 영동아, 뭐 이런 거. 그 어깨 상관없습니다. 팔? 뭐 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뒤파는요? 뭐 아등 사실 딱히 상관 없어요. 뒷목은 빼겠습니다. 뒷목을 왜안 돼요? 뒷목 뭔가 예민한가요?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 <웃음> 보통 잡을 일이 있으면 마사지 해줄 경우인 것 같은데 <웃음> 굳이 뭐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인 것 같아요 동기 직장 동료 정도면 <웃음> 여기까지만 안 돼요. 어, 그... 아 그리고 요 이렇게 여게안 되고 <웃음> 어 앞에만 음... 안 되나요? 뒤에는 괜찮은 건가요? 뒤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우 잘했다 공기 팡팡 뭐, 뭐 괜찮아. 직장 동료가요? 네뭐 괜찮아. 요 여사친? 여사친이 내 몸? 터치? 저는 사실 동기 직장 동료와 여사친의 구분이 사실 없,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어... 보통 뭐 똑같이 여사친도 이정도 하고 음. 뭐 어깨 주무술 수 있겠지. 좀, 좀 질러시 되고 있어요. <웃음> 여사친이 진짜 친구라고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이에요응 음, 맞아. 여사친인데 위장 썸이라던가 그런 경우는 다르죠. 손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. 손 잡는 건안 됩니다 이것도. 다리도 근데 이제 막 만진다는 표현보다니까 아 뭥설 아, 뭥야 아, 뭐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사실 상관 없죠. 응. 근데 좀 깊은 허벅지보다는 무릎 쪽에 가깝게 이렇게. 발가락은 안 되나요? 그러니까 만져 상관은 없어요.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저... 없습니다 저는. 머리 안 돼요? 아 머리 됩니다. 아, 얼굴도 됩니다. 되게 후하네요. 코코만 아, 이 손을 집어 넣어도 상관 없어요. <웃음>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엉덩이 된다고 하셨죠? 네. 그럼 제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 주물딱거리면요? 음, 별로 신나지 않아요. <웃음> 자 그러면 여기 엉덩이 가지고 이렇게 팍 벌리면요? 상관 없어요. 웃긴데? 재밌을 것 같은데? 자, 한번 해볼까요? 아, 덕트키언인건이네이 사람 <웃음> 자, 다음은 썸인데요 네 저는 썸에 굉장히 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<웃음> 키야 왜 빨개지겠는데 스킨십이 일종의 비언어적 수단이기 때문에 신강을 표시로써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다 눈껍 떼주고 얼굴에 뭐 붙었다 떼주고 뭐. 그런 게 가능한 단계가 아닌가 자 머리 쓰다듬어도 되죠? 네 너무 됩니다 그리고 전 얼굴 만지는 걸좀 좋아해요 그리고 목 만지는 거 아니 좋죠 어깨? 괜찮습니다 가슴? 괜찮습니다 근데 꼭짓꼭짓은안 됩니다. 꼭짓은안 돼. <웃음> 왜요, <웃음> 왜요, 왜요? 왜요? 왜요? 여기 만져버리면 그 순간이 연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안 됩니다. 자, 어? 허벅... 여기도 이제 더, 니어 넘어가야겠죠? 어 허벅지는 돼요? 아 허벅지는 괜찮죠. 중요 부위만 아니면 사실. 팬티 살짝 걸쳤는데요? 아 괜찮습니다. 팬티 밴드 돼요? <웃음> 감사하죠. <웃음> 뒤쪽 갈. 출연이 귀찮을 정도로 다될것 같은데? <웃음> 어 진짜? 엉덩이도? 상관 없지 않나? 떨릴 때? 그냥 뭐 터치 정도? 전썸 타일 때 제가 스킨십은 어. 절대 못 하고 상대방이 하면은 그냥 괜찮다 봐. 오 음. 썸을 타는 순간 넌 끝이다. 넌 앞으로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<웃음> 썸이랑 연인이랑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. 오... 음.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남성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, 하거든요. 저는 제 생각에 영동이는 저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. 참고로 귀 색칠 안 했습니다. 어 귀는 안 돼요? 너귀 맨날 빨개지잖아. 그렇죠. 귀 빨개져서 어떻게 귀 너무 차갑겠다 이러고 안 돼요? 좋은데요? 비칠 해야지. <웃음> 연인? 연인은 참고로 안되는데 없습니다. 연인은 여기까지 다세요 완전 가능이죠. 난 가슴 좀 그래. 가슴 살 많아 근데. 가슴살이 많아? 안돼 안돼 안돼. <웃음> 상대방은 좋아서 계속 만지지 않아요? 그럼 진짜. 우와 나보다 커 이러면서. 좀 크긴 해요 제가. 연인 여기 한 중간 돼요? 아, 아. <웃음> 제발! 아! 만지는 거정도 아... 좀, 좀, 좀, 좀, 좀 그렇습니다. 그럼 얘 빼주세요. <웃음>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만지면 오히려 좋아. 부위 있어요? 아 눈이 잘 들어가서 좋던데? 아 효자손! 볼, 오. 입술, 귀, 찌찌, 그리고 겉. 손, <웃음> 발 마사지, 종아리 마사지, 허벅지, 손가락 마디 마디 마디. 그냥 다 좋은데 뭐. 다 좋아. 여워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게 되게 좋아서 얼굴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껴안는걸 진짜 좋아해요. 정면으로 뭐 완전 꽉 껴안아가지고 뭔가 사랑을 충전하는 느낌. 뭐 여기도 뭐. 여기 여기도 뭐. 저렇게 해서 꽃유가 동기, 직장 동료 및 남사친, 여사친 및썸및 및 연인에게. 어디까지 스킨십 허용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진짜 궁금하네요 사실 썸 이하는 안지안됩니다 맞아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져주세요 강아지처럼 <웃음> 안아주고 발래주고 <웃음> 사랑이 필요한 주노 사랑해주세요 놀아주세요 <웃음> 류희 씨는 어떠세요? 저는 사랑만 해주세요. 만지는 건 <웃음> 싫어요. 동기 직장 동료나 남사친, 여사친이면 본인이 이제 연인이 있다! 그러면 온몸이 안 돼야죠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어디까지 터치가 가능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관계별 허용 스킨십 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<웃음> 슛! 고! <웃음> 고 <웃음> 안녕! 바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져주세요. <웃음> 오 진짜 신기하다. 이거 엉덩이까지 된다는 게 되게 쿨하시다. 네, 엉덩이 뭐.. 네, 뭐.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엉덩이는 그냥 만지라고 있는 부위 같아요. 저는, <웃음>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. 아 그래요? 네, 저는 사실 엉덩이가 쓸모없는 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그래야... 그러니 앉아있을 때 뭔가 그내 신체 허리를 보호해준다는 느낌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잖아요. 왜, 왜. 아플 거면 왜 존재하는가. 그냥, 그냥 만지려고 존재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준호님이 제 엉덩이 만질 수 있어요? 당신을 위해서 안 만지는 것 뿐이지 사실 <웃음> 만졌을 때 저는 아무 아, 생각이 안 든다? 네. 아 맞아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게 수분이 되려고 저는 그러네? 저는 연인 사이에서도 엉덩이 만지면 저는 사실 별로 성적 그런 게안 느껴져요. 음. 못 느껴요. 아무래도 민망하다 보니까는 아, 만지면 안 되는 부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,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별 쓸데 없네. 네, 맞아요. 이게 뭐뭐 뭐 만졌을 때 뭔가 촉감이 좀 많이 느껴지지도 않거든요. 음... 저 엉덩이 또 둔한 편이기도 해서 길 가다가 누가 제가 엉덩이를 만지고 간다 그럼 저 모를걸요? 그정도였잖아 엉덩이 그, 굉장히 둔. 그 정도예요? 네. 그럼 여기 여기만 마비 왔나? 미디어는 신체 부위 중 하나네요. 음, 저는 진짜 그래서 엉덩이 주사도 잘 맞아요. 어... 몰라요. 주사 못지. <웃음> 아니 되게 근육이 아니, 많은가 봐. 엉덩이. 주사를 놔주셨는데 다 맞은지도 모르고 계속 엉덩이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. 감아서 <웃음> 그냥 깜짝 나오셔도 돼요 하고 이제 나, 나가실 정도로 그만큼 엉덩이도 진하다. <웃음> 어, 되게 특이한 구조군요. 네.